아, 어제 밤에 도착해서 어두워서 못 죽었던 달라세 숙소에요 뉴골프 밸리빌라 가족이 운영하는 것 같아요 아. 달라세는요 건물이 그 프랑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다 이뻐요 오늘 하늘도 너무 끝내주죠 옆에 저 건물도 이쁘고 자 여기 쓴 달랏에 있는 한국식당 가을 이라는 식당 인데요 한식을 아침부터 먹고 싶어서 자 김치찌개 나왔어요 색깔 어 괜찮아요 좋아요 다낭에서 갔던 한식당 보다도 괜찮은 것 같고 밥도 이런식으로 네. 마치 우리나라에 있는 식당온 듯한 그런 느낌이고 앞에 분 시킨거는 순두부찌개 자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배타에서본 그 파고다 중에서 제일 특이한 파고다 에 왔어요 세계적인 관광지는 관광지인가 봐요 장사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고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달라세 린푹 파고다라는 데인데요 아 여기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대단해요 제가 베트남 여행을 다니면서 이런 그 사원 같은 데를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여기가 제일 특이한 것 같아요 정말로 제일 화려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사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막 알록달록 색깔이 장난 아니잖아요 이게 전부 다다 다 어떻게 지어졌냐면은 그 깨진 도자기 있죠 그거하고 뭐병 같은 것들 그 깨진 병 조각 같은 것 그것들을 일일이 다 붙여가지고 여러 세월을 통해서 만들어졌나봐요 아 너무 멋있어요 자세히 잠깐 좀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요거 요거 보이시죠 네. 이거 전부 다 도자기 깨진 것들이에요. 그러고 이런 것들, 이런 것들. 그리고 이 녹색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병 깨진 것 같아요. 다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. 대단하지 않나요? 와, 지금 종소리 들리시나요? 아, 소리도 소리 좋네. 이렇게 일반인들도 칠 수가 있나봐요 아, 소리가 너무 좋았더 소리 너무 좋잖아요 저기 종치는데 앞인데 여기 오면은 저렇게 같은 거를 하나씩 네 이렇게 주시네요 아 아무튼 와 종소리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고 저는 여기 1층은 아니고 2층으로 올라왔거든요 네, 여기서 보는 그 비유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야 그림이죠 아 너무 멋있다. 자 아무튼 그러고 여기에는 또 불상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오른쪽 왼쪽에 있는 금불상 말고요. 가운데 위에 보시면요. 은잘 네, 보세요. 와 엄청나죠? 네. 너무 엄청나죠? 저게 전부 다 지금 겉에 뭐가 붙어 있냐면 다 꽃이에요. 여기서는 저게 불멸의 꽃이래요. 저 불멸의 꽃을 붙여 가지고 만든 불쌍해요. 와. 보시나요? 네, 꽃. 와, 대단하네요. 여기에도 또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. 여기 안에도 한번 잠깐 볼게요. 와. 여기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나봐요. 와와 여기 진짜 와 아, 밖에 안 나요. 여러분와보세 깨진 것들 이렇게 다 붙여 놓고 한거 근데 이게 요 기둥 하나만 해도 엄청난데 지금 기둥이 수십 개에다가 1층, 2층, 3층까지 전부 다불상이다 다다 모셔져 있어요 와 여기 너무 대단하네요 진짜 좀 감동받고 가요 여기서 여기서 보고 나오면은 또 이렇게 옆에는 달랏이 달랏의 조그마한 마을이 또 나와요 여기도 예쁘죠? 그리고 저기 언덕 위쪽에는 또 무슨 사원 같은 게 하나 보이는데 뭔지 모양은 까우다이교 사원 같기도 해요 왼쪽 맨 위에 아 경치도 좋고 여기 파고다도 너무 아름답고요 대단하네요 진짜 너무 멋있다 이 안쪽에는 용이 뭐한 4,50m 정도 되는 용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다고 하는데 어, 바로 나오네요 어, 이건가 보다 용 보이시죠? 저기에 용머리 있죠? 용머리? 네. 요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돼서 네. 여기가 꼬리예요 연결이 이렇게 돼서 여기가 메인인 것 같아요 이름은 파노라마 카페에요 근데 여기가 뭐 물론 오면서도 더 좋은 카페도 많이 봤지만 그냥 지나가면서 딱 보니까 어 여기서 커피 마시면 전망을 끝내주는 전망을 볼수 있겠다 해가지고 여기를 지금 온 거거든요 자, 일단 2층으로 올라가야 돼. 1층은 아무것도 없어요. 망한 것 같은 그런 느낌? 하이. 이렇게 안내해주죠. 여기 보면은 전망 엄청나죠? 와. 아, 아, 2층은 이렇게 생겼구나. 지금 이 풍경 보시면 아래쪽에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많죠. 달라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도 그 야채나 뭐 농작물 농작물들로 따지자면 여기가 1등이래요그까는 대부분의 농작물들 신선한 것들은 달라져서 많이 먹으라고 하는 친구의 말이 있었는데 그 야시장 같은 데를 돌아다녀 봐도 꽤 신선한 그 야채들이나 뭐 채소류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. 여기 가격 보시면은 블랙 커피 2만 동, 천 원. 화이트 커피 화이트 커피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2만 2천 동. 녹차 라떼 시켰어요. 맛은 그냥 그래요 진한 맛은 없어요 하지만 이런 대박 풍경과 함께라면 저게 뭐가 중요해